네 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또 이제 기타브에서 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만한 어떤 오픈소스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 소개할 것은 f 맵 부트 스트랩 이라는 어, 오픈소스 인데 어, 상당히 사용해보니까 어, 좋더라구요. 어,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엠멜 우리가 포토스캔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값들이 이제 xml 형태로 이제 보통 많이 결과값들을 저장합니다 을 xml 형태로 저장하는 이유는 어, 다양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XML 표준 형식처럼 텍스트 형식처럼 가져와서 재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XML 형태로 저장하기를 저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 XML 형태를 그냥 열면은 말 그대로 텍스트 형식이에요. 텍스트 저들이요. 그래서 텍스트 형식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시 정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XML 형태로 나눈 이유는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나 그런 것들로 했을 때 이것들이 이제 파싱하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제 다 표준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어, 우선은 우리가 관리자 입장에서는 요거를 결과값들을 봤을 때 XML 형태로 그냥 던져주면 안 되겠죠. 이것들을 어떻게든 정제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뭐 엑셀 파일에다가 불러와서 이걸 정제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어, 우리 칼리눅스 리 쪽에서 간단하게 XML 파일을 스타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 형태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 엔말 부트스텝이라는 엑셀엑스 형식의 이게 이거는 부트스텝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구동이라는 어떤 자동화의 구동이라는 관점에서 뭔가 어이제 부트스텝이라는 의미가 생겼는데 저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부트스텝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일 잘 표현을 한것 같은데 어떤 웹 디자인 어떤 스타일을 입혀서 이것들을 정말로 웹디자인 형식으로 좀 노력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형태로 어떤 스타일을 미리 어, 이렇게 어, 적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화 처럼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사용방법이 나와 있고요 음, 저희는 이번 실습은 그냥 이거를 그대로 사용방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칼리 리눅스에서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xlst 어, pros라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나중에, 나중에 이제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예, 위에 거들 저희가 복사를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코대로 진행하면 은 이쪽으로 스캔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스캔하지 말고요 물론 이쪽으로 스캔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허용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 요거를 이제 리설트라는 걸로 제가 바꾸고요 마이너스 오의리설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음, 요거를 이제 제가 구성한 어, 메타스포이트 테이블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메타스포드 탭을 제가 많이 이제 실습을 했죠 그래서 19168 130198 19168 130 130 맞죠? 네 이쪽 대상으로 한번 스캔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존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 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걸 다 복사면 안되겠네요 네. 우선 메타스포인트 테이블로 우리가 포트 스캔 한다고 했을 때 19168, 130, 130을 했을 때 마이너스 ox라는 그 우리가 결과값을 xml 형태로 다 내놓겠다. 그래서 어음 결과 result msv2의 xml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들을 내놓게 되죠. 이거는 이제 버전 정보하고 같이 기본적인 포트 스캔을 하게 되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research xml 형태 이런 형식으로 결과 값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결과 값들을 확인해 보면은 이게 아자 이것이 이제 결과 값들이 나오는 것이고 요거를 바로 열면은 우리가 어 무슨 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어폭스나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열 수가 있는데 어파이어폭스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시면은, XML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그리고 제대로 열리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 결과 값들을 좀더 우리가 비주얼하게 좀 더, 어, HTML 형식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참고하냐면은, 아까 사이트에서, 사이트에서 요걸 형식으로 참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XML 프로스, 예, XML 프로스. 자, 요거 마이너스 5그 다음에 여기 자신 결과값들을 보면은 어, 우리가 나올 결과값, 네, 그러니까 result. html 그 다음에 그마값 뽑았던 요걸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주면은 파이어 o 스 쪽에서 result. html을 바로 여시면은 요것들이 이제 스타일 기본적인 스타일을 먹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과값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엑셀 파일로 여러분 정리하실 때는 요거를 그냥 복사하셔 가지고 예, 복사하셔 가지고 엑셀 파일에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은 이쁘게 나오거든요. 결과값들이 필터링이 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좀더더 더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앞에서 우리가 GitHub에서 나온 것처럼 요거를 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바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부트 스트랩, 스타일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결과 값들, 요 스캔 때린 것을 이제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결과 값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어,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옵션들을 보면은, 다양한 옵션들을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mmc, 예, 스크립트 엔진을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어, 좀더더 더 상세한 점검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타임라인, 타임을 어, 좀 조절을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과 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하고 조금 다 뭐, 그, 좀, 다른 결과들이 나왔죠. 네, 여기 보면은 취약점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바로 mfnc를 이제 적용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결과 값들 한번 보시면은 요게 지금 현재 결과값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잠깐만 우리가 리소스점 XML 형태로 지금 뽑아놨기 때문에 얘가 결과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결과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타브 쪽에 설명을 읽어보면은. 어, 현재 xml 열린 것들을 xml을 그냥 열면 된다 라고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너무 동일하게 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얘가 새로 고쳐진 xml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어포스에서 열때는 xml 파일 바로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xml 파일을 여다가 붙여놔가지고 얘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타일을 적용하기 전에 xml 파일과 그 다음에 있는데 아까 우리가 돌린 건 이거였네요 제가 헷갈렸네요 그래서 아까 xml 파일은 이거였었고요 지금 결과 나온 것은 result.xml 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텍스트 형식처럼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는 스타일이 완전히 적용된 것이 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미리 만들어진 그 스타일에 따라서 XML 파일들이 정제가 다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멋있죠? 네, 뭔가 이제, 어, 가까이에 대해서 취약점들도 다 언급이 되어 있고, 아까하고 달리요. 그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대량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스캔을 때린, 그 스캔을 한다고 했을 때, 자꾸 이제 때린다고 하네요. 스캔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필터링,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드레스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여기에 뭐 C 클래스 대역 전체, B 클래스 대역 전체 하면은 여기에 결과들이 바로 나오겠죠. 뭐, 어, 이렇게만 뽑아내면은, 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관리 목록이, 어, 바로 만들어지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GitHub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